안녕하세요 두명지팡입니다 응. 하늘에 해가 분명히 떴는데 해가 뜬 것은 해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점심 되면 이미 저녁이 되고 밤 12시가 되면 다음 날이 돼버립니다 동지가 되면 하지가 되고 하지가 되면 동지가 됩니다 음과 양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이 오는 것에 대한 설레이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그 상태로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공중부양했다고 치고 지금 나는 무을 하고 있는가 떠올려봅시다. 우주 속에 있는 지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괴로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특히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듦에 시달리며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무소유적 삶을 경험해봅시다 입니다 중도적 시각에서 무소유를 올바르게 풀이해보면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하루 한끼 이상 먹고 살수 있습니다 양발은 존재적 가치를 나타내고 양손은 소유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가까운 집 밖으로 나가서 잠시 걸어봅시다 세상에는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양발로 걸으면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느껴봅시다 멀리 보면서 꿈을 그려봅시다 마음속의 꿈을 창조해봅시다 그리고 반드시 할수 있다고 다짐해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 되겠다고 생각합시다. 파이팅!